안녕하세요. 옥두기 3분 케아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채를 들고 시작을 안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골프 연습장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연습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골프 연습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골 백을 이렇게 메고 가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제 골프 가방은 이제 원오프에서 이렇게 좀어 제공된 캐디백 거의 뭐 투어 백에 가까운 사이즈죠. 근데 좀 뭔가 제 가방을 메고 있는데 제가 지금 골프 연습장을 가는 것 같나요? 아니면 낚시터를 가는 것 같나요? 이렇게 딱 가방을 착한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학교 열심히 다니고 했던 분들은 이렇게 뭐 클럽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매 이렇게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뭐 틀린 건 아니야. 뭐 어떻게 매는데 뭐 어때? 어뭐 누가 매든 심지어 타이거도 이렇게 가끔 맨 적이 있어요. 사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매고, 물론 그 골프장에 그럴 일이없죠 연습장은 가방을 좀 들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때 이런 가방을 매는 것보다는 이 원리가, 골프채가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헤드가 무겁기 때문에 헤드가 내 머리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내가 헤드를 보게 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헤드를 보게 매주면 뒤쪽에 가방 아래쪽이 더 무겁잖아요. 그 가방 아래쪽과 위쪽의 무게중심이 맞아서 딱 클럽에다 이렇게 손도 얹어 놓을 수 있고 편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사람 오면 당겨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뒤로 감출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들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거 방보방에서 했거든. 방보방에서 이렇게 막좀 들고 다니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와 지금도 물론 제 방보방을 안본 분들이 더 많겠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앉아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주 툭 튀어나와 얘가 그러면서 그냥 뒤에 탁, 아야, 아야, 아야, 아야, 뭐 묻었네.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 헤드가, 골프채 헤드들이 내등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내 헤드 쪽으로, 내 앞쪽으로. 앞쪽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딱 가방 있잖아요. 그럼 어깨만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넣고, 이렇게 해서 어깨만 딱 걸쳐서 얘네 헤드를, 헤드 투 헤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가방을 드시면 훨씬 더, 그리고 이렇게 똑바로 걸면 어깨에 모든 하중이 걸리니까 약간 등에다가 이렇게 걸어도 돼요. 엉덩이에다 걸면 훨씬 더좀 삐딱하게 좀 가방도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내려놓을 때도 딱 해가지고 딱 내, 딱 내, 딱 내려놓잖아요. 대부분 그걸 보면 알잖아요. 우리 그 각종 투어를 보면 캐디들이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는 캐디 단한 명도 못본것 같아요. 있을까? 그런데 캐디 캐디들이 이렇게 드는 이유는 그만만큼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놓고 플레이를 하겠지만. 여기서 빼고 닫고 어떤 거할수 있는 조치들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매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맸을 때더 피로감도 적고 편안하게 맬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제발 좀 이렇게 좀 맵시다. 아셨죠? 뭐 그렇게 하기 싫다면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벌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좀 약간 폼나게 멋지게 매려면 이렇게 한번 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옥두기의 3분 쾌개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om.